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운동 부족이에요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수업 때에도 한 두세 번 촬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운동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랑이 앞장서서 여성분들과 하는거지 아? 어? 저기... 저 분이 분이신가요? 저 어? 분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인사 어, 네. 부탁드릴게요 아 재소개하면 되나요? 네. 아, 안녕하세요 마랑님 구독자 청주에서 온 25살 은비입니다 yeah! <웃음> 25살이세요? 네 25살이요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아, 아이마가 굉장히 미인이시다 아이마 <웃음> 넓어요 음자 오늘 배우고 싶은 운동 뭐 있어요? 저 오늘 하체 운동 위주로 좀 배우고 싶은데 그냥 모든 운동 다 좋으니까 빡세게 한 번, 빡세게 한번해보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운동 좀잘 하세요? 어, 자신 있어요. 뭐 하다가 막 짜증내고, 그, 뭐 하다가, 아씨 아, 전혀요, 전혀. 아, 그리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do you have a 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네. 편의상 약간 좀. 네. 말을 운동할 때 살짝 넣어도 될까요? 어 그럼요. 알겠스. 알겠어. 알겠어. <웃음> <웃음> 은비 네가 원하는 박스 운동인데 어디 또 어디 어디 주로 약... 하체. 하체. 네. 오케이 좋다. 바깥쪽 음. 힙과 내전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좀할 겁니다. 오케이. 와이드 스쿼트 들어갈 건데. 네. 앉았다가 그대로. 오케이. 2,300 개. 와... <웃음> 자, 그대로 아! 나 따라서, 나 따라서, 개, 빨리. 내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어, 우리 어, 우 빨리 낮춰. 어, 우리 낮 엄비야. 집중해. 아, 낮춰, 낮더 낮춰야 돼. 더 낮춰야 돼. 그렇지. 옆으로 가. 더, 좀만 가좀더갈 거야. 더 가서, 허리 펴고 아!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 옆으로, 옆으로. 앉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엄비야. 오케이. 우리가 오늘 했던 약속이 있잖아. 이거 빼박할 수어너 이거 댓글 지금 달리고 어, 있어. 앉아, 앉아, 앉아, 빨리 안져. 앉아. 앉아야 돼. 아오. 이렇게. 아, 근데 우리 은비가 아까 말한 거랑. 빡세게한 번씩. 행동이나 좀 살짝. <목소리도> 언행 불일치라고 들어봤나? 아니 제가 운동 오랜만에 해서 그런데 괜찮아야지.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스키 스쿼트라고 있는데.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균형 감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하체 부실이구만! <웃음> 오늘 운동 열심히 해봐야겠어, 아. 그렇지 근데 살짝 더 낮춰보고, 그렇지 이거를 20개 할 거야, 어. 오케이? 자, 20개, 출발! 좋아. 그렇지 엄두이다 내려보고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렇지 들어갔다 점프 오케이 점프 좋아요 좋습니다 한번더 집중해서 집중해가지고 발바닥에 있 밀착돼 있다 내 몸은 내 발바닥에 그치지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열 어. 하나 더 멀리 더 멀리 어. 어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아니 은비 네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아마 지금 아파벅지만 아플 거야 맞아요 그렇지 더 들어가야지 이쪽 파벅지 쓸수 있거든? 좀만 더 이렇게 들어가면 돼아 이렇게. 응. 은비 너는 약간 좀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점프하고 아 앉았다가 점프하고 오케이? 아 오케이 응. 컴온 좋아, 좀만 더. 멀리 뛰어봐, 이제. 좌우로 멀리. 그렇지. 좌우로 멀리. 좋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균형이 힘든 스쿼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너의 뭐 발목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다 운동이 되고 있어서 완벽한 자세 숙지보다는 포인트 하나만. 좀 깊게 내려갔다가 점프를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점프. 오케이. 오케이 okay. 끝! 아! 네. 어. 우리 운동이 훌륭해 남은 친구 없다 그랬나? 네, 아직 아직? 남은 <웃음> 친구 스타일이 어떤, 어떤 스타일이야? 저 운동 잘하는... 아... 어. <웃음> <웃음> <와. 웃음> 아와 멋있다 아니 잘하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또 아니 뭐 어. 예를 들어서 외형적 이런 거아 외형적인 거? <웃음> 저울백한 남자 좋아해요 <웃음> 야야 야, 리듬 이거 블랙카메라지 야 오늘 언제 마지막 운동을 할 건데 이건 좀 빡세 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체력 많이 안 뺐거든? 저기 보이니? 어디야 은비야 여기서 네 되게 쉬워 계단 올라가 올라가 봤잖아 아 어, 많이 올라가 봤죠 여기서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 돼 하... 출발 오케이 쭉쭉쭉 좋아이 이 리듬 금방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 하면 끝난데. 위로 툭툭 툭 툭. 위를 떼야 돼, 위로. 그렇지. 둘 중에서. 네. 아, 보고. 잘 봐야 돼. 어머, 걷어! 내려가, 내려 빨리, 빨리, 빨리.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어, 은비까비, 은비까비. 은비당비 어. 빨리 와야 은비. 빨리. 빨리. 올라왔으니 내려갈 때. 내려갈 때 회복하고. 어, 나야 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자 아니 리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다아아아 한번한번 아. 한, 한 번만 뛰자. 한 번이야. 딱한 번만 뛰고 어, 끝나는구나 아, 어, 진짜요? 아, 아 네. 충분히 빡세게 못는 거 거. 어. 자, 우리 응의 마지막 도전이야. 화이팅! 도전!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뭐, 세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자은리야 빨리 자 멈추지 말고 한 번만 집중해서 뛰어보자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응미이야 빨리, 빨리 뛰어 어서 뛰어라요 내가 뛰어줄게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좀만 빨리 빨리 안돼자 빨리 뛰어 자 빨리 와 오케이 우와! 오케이 어. 야. 어. 아 영상으로 봤을 때이 정도인 지 몰랐는데 몰랐지 <웃음> 어때요? 이렇게 운동 해보니까? 같이 아, 진짜 진짜 <웃음> 뭐 아니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 어, 아닌데? 아니 분들이 그러시면... 어 아니 링 유튜브 하는데 볼링 내기 자신 있으세요? 내기에서 단한 번도 적은적 없는 거야. 야, 언니 이제 이제 네. 좀 안색이 좀 돌아왔네. 네, 얘좀 하고 왔어요. <웃음> 아, 근데 좀 오늘 갑작스럽게 와서 장비를 안 가지고 와서 그냥 기본곡으로. 음? 네, 네, 고객님, 보험 하나 드셨고요. 또두 번째 보험은 어떤 거 드실래요? 아, 제가 방금 운동을. 아, 아 체력 소진? <웃음> 네, 체력이 안 좋아서. 세 번째 뭐 특약 같은 거뭐 있으세요? 뭐, 뭐, 긴장된다 뭐 그런 거? 어... 잘생긴 사람 옆이라 좀 긴장된다. <웃음> <웃음> 어, 그런 건 없고. <웃음> 기본 공으로는 잘못 쳐요. 그러니까 기본 공으로 몇 쳐요? 100, 120점? 백식씨 나는, 1 3치니까 10점? 아, 이제 핸디 주시는 거예요. 핸디. 어... 아니야 그냥 하 10점. 아, 그냥 하든가? 아니요, 핸디 받을게요. 10점? 어. 저녁 내기입니다. 네. 진짜 약속이에 저녁 내기. 고기 먹을까요? 먹기 <웃음> 아, 자 오늘 정말 네. 즐겁게 잘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운동 아, 완전 하셔서 많이 된것 같아요. 고마워요. 들어가요. 안녕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녕하세요 yeah. yeah. yeah.